하준 님이라고 검색을 했더니 하준 하준 하준 로고 게임 하준 하준 하준이라는 채널명이 수도 없이 나옵니다. 여기 밑에가 있네요. 한참 뒤에 채널 아트가 없어요. 세부 정보에 정보도 없고요. 2이 전에 만드셨군요. 찐따의 정확한 뜻은 무엇이며 특징은 뭘까? 안녕하세요. 하준... 며칠 전에 하준이 유치원에서 똥 쌌는데 왠지 그 다음부터 애들이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이런 컨텐츠가 좀 많죠 이 캐릭터를 활용해서 영상을 찍으신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나쁘진 않은데 그렇다고 좋다는 생각도 많이 안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비슷한 채널들이 있기 때문에 처음으로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이제 난리가 났겠죠 꾸르버르 한번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꾸르버르 어쩌라고 어쩔건데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근데 드립이 유명해지면서 지금은 잼민이 보다 학생이나 성인 꾸르버르님 채널 을 보고 하주님 채널을 보니까 하주님 만의 뭔가 특색이 있어야 되거든요 캐릭터가 일단 겹치잖아요 이분이 사용한 그리고 팩토리 님도 그런 캐릭터를 많이 사용하고 많이 이렇게 비슷하게 가니까 그렇게 확 좋다는 느낌은 안 들어요 대독식당 님이 채널아트 아이디어 없을까요 심플하긴 한데 좀 딱딱한 느낌이 드네요 딱딱한 느낌이 들어요 현뚱님 채널 혹시 아시나요 여기 보면은 현뚱 심플하죠 깔끔하죠 눈에 확들어죠 너무 많은 글씨가 있고 너무 많은 거를 보여주려고 하니까 어지러워진 느낌이 듭니다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심플하게 한번 가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스카이제트 님이라 스카이제트님 채널로 왔고요. 좋네. 여기 중간에 워터마크가 있죠. 이거 이게 들어가 버리니까 이게 안 좋네요. 온믹스라는 프로. 워터마크도 있고 그리고 맥락이 맞는 짤를 넣어야 되는데 영상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게 왜 갑자기 이렇게 튀어나오 그런 느낌 이게 계속 나오니까 눈에 거슬리네요 OBS로 녹화가 되거든요 게임 녹화는 OBS는 워터마크도 없이 사용하는데 편집 프로그램이 종류가 많아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